오늘은 오랜만에 회를 좀 먹어봅니다 아, 광어회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맛있는 물에도 같이 오고 음 맛있네요 아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만 하는게 아니라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겸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요즘 하늘은 뭐 거의 비오는 날 빼고는 다 불타는 하늘 같아요 <웃음> 어, 채널 을 운영하면서 자주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해서 어,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어, 가끔씩 요리 영상이 올라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봬요.